흡수패드의 왼쪽에는 오목면이 위로 있는 날개를 배치하고 오른쪽에는 볼록면이 아래로 향하도록 날개를 놓아줍니다. 그런 다음 종이자를 이용해 흡수패드 끝에서부터 6cm 아래의 날개 위치를 잡아줍니다. 때 6cm보다 짧거나 길게 날개를 달면 착용감이 불편해집니다. 그리고 양쪽 날개가 서로 수평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게 포인트!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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편 날개도 동일하게 박음질 합니다. 날개를 잡고 가볍게 당겨 보며 튼튼하게 박음질이 됐는지 확인합니다. 만약에 느슨한 느낌이 든다면 사용하다 뜯어질 수 있으니 다시 박음질을 해주세요. 이렇게 흡수 패드 완성!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생리대는 월드비전에서 검수 과정을 거쳐 필요에 따라 수선을 한후 소녀들에게 보냅니다. 한명의 소녀에게 일주일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수패드 2개, 흡수패드 4개, 파우치 1개의 패키지가 전달됩니다. 면생리대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척 및 건조 사용방법에 대해 교육해서 소녀들의 건강을 지킵니다. 이외에도 여자아이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과 식수시설을 설치해서